틀렸네 <웃음> 이게 진정인데 오늘? 진정 아, 가요 아, 진정인가요? 아, 아, 이게 진정인가요? 아, 진 아, 아, 아. 왜요? 왜요? 왜요? 맞아야 돼요 좋은거 아니에요? 좋은거죠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저희첫상호 끝냈습니다 와 아, 진짜 이번의 KBS에 왔는요 s KBS, KBS KBS KBS 일단 떠들어라니 뭐라고 라고아 저희가 컴백을 해봤습니다! 이대기식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어. 네. 여기 얼마 만이냐? 3년 3년, 3년, 3년? 3년? 아니 그거 했던 왔었죠 가맞 그때 신종 형님이랑 영말 근데 여기 안 썼잖아? 여기 안썼나 우리 저기 었잖아저희 분장실 근데 아무 여기 한번 왔었어 그래그 엄마 쇼 했을 때 그때 아신 선배가 여기 고 b t 쇼 했을 때 우리가 저 건너편 썼어 맞아온 맞아, 맞아. 다음에 하나 있지 않았나 그 야, 라고는 야, 안, 안 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라고는 안했죠안 했죠. 안, 안, 안 했어. 근데 되게 열심히 안구나형 어, 어, 했어요 형잘 먹어서. 어, 어, 어, 어, 우리 라고는 무슨 마음 안했지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라고는. 어, 어, 어, 그래. 어, 그래. 왜한거 같지? 아 어, 그래. 그게 엄청 음, 많이 온라인 코스였어. 라이가 애들 여러분 다 당구 사서 또따라보 주세요. 정말. 아마야에서 함성 들리니까 좀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가까우니까 마이크에 이게 다 타고 들어오니까 막 와, 석진 예. 잘생겼다, 와, 재형 축장 잘 친다. 춤을 안추는데요 귀엽 <웃음> 진짜 말해. 최근에 이렇게 가깝게 만는 <웃음> 적이 없었으니까. 약간 어, 오, 약간 살맛이 났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왜 이런지야, 줄알 진짜. 남아요, 아. 놀란 놀란 놀란. 근데 되게 재밌었었는데. 그걸로 좋어요 지금 뭐라, 썸네일로 좋았습니다. <웃음> 이거만공짜로찍다고요아 음, 음, <목소리> <넣어봐요. 웃음>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좀 되게 가까이서 뭔가 되게, 되게 하면은 좀 소수의 인원으로하면더 떨리는 것 같아요. 한 명, 차라리 오 반명은 이게 안 보이니까 어, 그래서 그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 빨간 벽에서 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봤던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아는 분들 새 절반 이상 분들이 맞아.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걱정할 게 없는 게. 저희도 약간 처음 보는 느낌 그런 거죠. 저희도 처음, 어 처음 느꼈습니다. 네, 예, 예, 예. 약간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약간 그런 정도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네. 이 얘기를 이해 못하는 지금 분들이 아, 대다수 아, 아, 아 그렇네요. 글, 뭐 보신 분들 이 많아서 못 봤나 못 보셨나 보시는 분들 많으셨나 아무튼 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미식뱅 그간 굉장히 떨렸고 뜨거웠고. 진짜 대기심으로 그만, 그만 가아줬어 그러니까 이게 직접 먹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면 은 까부는 거 같아요, 사람이 근데 오늘 오랜만 이런 것도 느끼니까 좋지 않은데 너무 좋았어, 너무 그지? 뱅! 전화 안 받아들여 <웃음> <웃음> 조금만! 기다려고 아, 이거 나쁜 놈이네 솔직히 조금만은 못 참지 어, 조금만은 못 참지 다른 방송에서 누가 조금만 바로 기다려나야겠다 아니 아이 i l l do another. I don't know.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신 e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네 그냥, 아, 만그주일만일주 <웃음> 어, 어, 어, 어, 어, 네. 아, 진짜 예쁘게 잘 나왔고, 네. 어, 우리 앨범이 나왔잖아요. 리아 그쵸 맞다. 뮤비도 나왔고. 어, 어. 와 근데 나 뮤비 보 음. 약간 뭉클하더라. 그래 우리 아, 아, 역사가 담긴. 자 그래서 순차적으로 데뷔 무대 데뷔 1위부터쫙 봤어요. 나나이 년에 한 번씩 해. 아, 그래? 노머들 응. 나 가끔씩 술 많이 먹은 날, 가끔 감정적, 감정적이고 우울한 날, 응. 그럴 때가 있어 나. 아니 그리고 그래. 그거 볼 때마다 우리 나 우리 노래도 많이 듣는다 말이야. 이해 못 엄청 그, 아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으로 위도가 <웃음> 되는구나. 근데 근데 진짜 제 친구들 진짜 일반 그냥 공부하는들이 애 많대. 아, 니네 노래 진한 게 있대요. 예, 음. 네, 음. 진짜로 <웃음> 진한 게 있네. 지난해. 근데 그 찐만 못 알아들어. <웃음> <웃음> 오늘 관심 많이 받네. <웃음> 오늘 형이 주인공이었죠. <웃음> 되게 신경 쓰이네 오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잘할게요. <다시> 이제 앨범 <웃음> 나왔으니까 또 <좀> 많이 <웃음> 들어주시고. <웃음> 네. 또 활동 오늘 시작으로 또두번더 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대형 콘텐츠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뭐지? 대형 콘텐츠. 의욕은 없냐? 뭐, 아 그래. 난 벌써 나온. 뭐야? 아 여기가 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얘기해 뭔지 모르겠나 뭐요 아니 이 불안해 여기 한 나왔어? 아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대 안 나왔어 나왔어 안나왔야 아니 고객님고고고 저쪽 고개, 한 나왔어 저쪽 한 다음 나왔어 나한다나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한다 뭐, 뭐, 아니까놀생면죄송다 제가 펫댄스를 좀싫어아서아서 <목소리> <gemacht. 목소리> <목소리> 뭔데? 아, 못 얘기하는 건데? 아니, 패시, 아, 회시 아, 속해 아, 속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 나왔어요?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일정 표에 나온 아니, 거 아니야? 일정이 어느 날에 어느 게 뜨고, 어느 날에 이게 뜨고 이건 강조 아니에요? 뭐지? 이건 귀여운 초가 아니야? 이는 귀여운 이건 롯데몰드 그거 아니야? 띠 머리 이거, 회시 회시 맞아, 회식 맞아 그래, 으니까 그거... 나봤어 표해 아, 진떨 아나도 말한 줄 알고 얘기한 거지? 여러분 <목소리> 아, 기대! 기대 많이 해! 게뭐 습관인가? 기대할 그건가? 어, 어. 기대... 음, 이걸 음. 근데... 만약 안 나왔으면 아, 우리가 어, 공개하면 안 돼! 어쨌든 아, 공개가 되면 한번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죠? 알았으 <목소리> <목소리> 다른 건가와지 공개될 수있는 근데 아무튼 다 놀아야지, 근데 아무튼 그거 얘기하지 마! 게나가면 우리가 <목소리> 할 일이 많을 <말할> 거야! 각자 그게 한 번씩 기워! 결국에 짤린다 하더라고요. 아, 그건 솔직히 못 나가잖아. 더뭐 뭘지? 나, 나좀나 다시 들어봐야 돼. 아, 네. 네. 아무튼, 아무튼. 진짜, 편짜 팔이 예의고 이게 데 진짜, 진짜, 아, 아, 진짜 다쳐먹고다쳐놓다쳐먹고다 아, 다 쳐놓고, 다 쳐먹고 잠시만 거기까놓고다 쳐놓고, 다 쳐놓고, 식 쳐놓고, 이쳐하고 아미분들이 그걸 생각해 놓고다 쳐놓고, 다 쳐놓고, 다나놓고다 쳐놓고, 다 쳐놓고, 다 쳐놓고, 다 쳐놓고, 쳐고그리고 저희 아고뭐 보니까. 그 데모 다운다. 버전들이랑 이런 것아 데모 버전! 사랑참 어렵다 아그 뭐야? 애매한 사이인데 아니 좀 뜨는데 아니 흑탄소년단 데모 버전 뭐야? 김준이니이술 먹고 했잖아 근데 미성년자 아니냐? 아무튼 아니 너 데뷔 때부터 미성년자 잖아아이미성정신정 미성년자 야, 대모모다 합쳐서 들어와 가지아나나맞나 진짜. 그거 진짜 풀려부터 들은 건가? 원래 그안 불려. 초반에 불리잖아. 아, 그래. 나, 그래, 나 그래. 그거 올리 게. 뭐 달려라 방탄. 그 초반에 개 가. 아니, 나는 나는. 야, 그거 야, 야, 야. 야, 그거내가이드도 같이 올렸어. 아, 그랬잖아. 그래. 정말 너 초반에 그걸 그래. 해야 돼. 아, 나 나. 네, 비하인드가 아, 저희도 이제 또 아, 네, <웃음> 저 이제 체력이좀 그런가 봐졸리네요나 네, 12시면 자고든요 어, 근데요, 어, 서른이야 그래, 이럴 수가 어. 에이, 아무튼, 네 굳은 어, 이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직 엠카랑 네. 인가가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와, 와 장충, 장충 대기요 기대. 장충, 장충 기대, 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웃음> 네. 그게 애매한니깐 네. <웃음> 애매한 사이에 들어지가 예, 애매한 사이에, 사이. 이것만 해 아무튼, 우리 오늘 아무튼 <Antarctica> 아, 죄송해요 여단아아니요 여수단받아도 아니겠요 여수단받아도 아니겠군요 안 아무튼, 아무튼 여수단아도 지금 난이 아니고, 아무튼 제가 좀 취해가지고 들가지고 지금 아무튼 네, 여러분들 앨범 많이 즐겨주시고 저 이제 가봐야 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오케이 인사드리고 싶어서 요 하나, 둘, 셋, 안 렛츠고! 안녕, 여러분들! 김이나미, 김이나미, 김이나미! 김이나미, 김이나미. 뭔데, 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뭐. 거